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위장약의 3대 명약으로 알려져 있는 삽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삽주는 한종입니다 우리가 백출 창출 구분해서 백출과 창출을 구분해서 부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를 우리나라 삽주 뿌리를 캤을 때 뇌두처럼 삐쩍 마르고 길게 형성된 것을 창출 밑에 알뿌리가 생긴 것을 백출이라고 알고 계신데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소개하는 지금 빨간 꽃이 피어있죠 이 빨간 꽃이 피어있는 이 삽주가 큰꽃 삽주인데 큰꽃 삽주의 동이뿌리를 백출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산에서 캐서 약으로 사용하는 삽주의 뿌리는 창출 백출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에 이큰꽃 삽주가 없기 때문에 삽주 뿌리 덩이 뿌리를 가지고 백출로 대용했던 것이죠 큰꽃 삽주는 우리나라에 자생하지 않고 중국 쪽에 많이 자생을 합니다 중국 쪽에 자생하고 재배도 많이 하고 있고요 백출의 효용가치가 뛰어나다 보니까 요즘에는 농가에서 재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이걸 어디서 구할까 인터넷에서 구해서 한번 키워볼까 했는데 마침 유튜브 들매곡간 밴드에 약초 전문가 선배님께서 한번 키워보라고 나눔해 주셔서 제가 씨앗 받으려고 애지중지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큰꽃 삽주는 맵고 달고 성질은 따뜻한 성질입니다 주로 비장과 위장에 작용을 하고요 양리작용으로는 위장분비 촉진 위궤양예방 위장점막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고요 혈당을 떨어뜨리고 혈액순환, 이뇨 작용 혈압강화작용을 합니다 그 밖에도 간의 손상을 억제하고 담즙 분비를 촉진시키고 면역기능을 향상시키는 효능이 있고요 항산화, 항종양 항균작용을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합주하면 위장에 비장의 기능을 좋게 하는 그런 약초로 알고 있는데 어릴 때 올라오는 새순 올라오는 거는 채취해서 나물로 먹으면 아주 맛있는 단나물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 나물로 드셔도 되고요 알뿌리를 가지고 약으로 사용했을 때 비장과 위장의 기운이 허약해서 음식을 적게 먹게 되고 입맛도 없으면서 권태감이 자주 생기고 얼굴빛이 황색이 되면서 대변을 묽게 본다거나 설사를 하는 증상에 가장 좋은 약초로 알려져 있는 것이 백출로 알려진 큰꽃 삽주입니다 비장의 기능이 허약해지면 우리 몸속에 수분의 정체가 심해서 전신이 붓고 소화가 안되는데 이때 삽주를 다려서 먹거나 약으로 만들어 먹으면 수분 배설 작용을 원활하게 해줘서 비장을 튼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비장에 물과 습이 많이 쌓이면 담음이 생기는데, 이 담음이 생기면 어지럽고 가슴이 뛰고 기침과 가래, 진한 가래가 아니고 맑은 가래가 많이 배출됩니다. 이때 삽주를 사용하게 되면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담음을 제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장의 기운이 허약하면 피부가 건강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절로 땀이 많이 흘리게 될 때도 있는데, 이때도 유효한 효과가 있고요. 임신 중에 헛구역질 나고 입도 심하잖아요 이때도 탁월한 반응을 보인다는 임상보고가 있고 위장장애가 있는 감기나 사지동통에 보루 응용할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임상보고된 사례를 보면 간경화로 복수가 찼을 때 또는 지연성 감염 원발선 간암에 유효하다는 임상보고가 있고요 어린아이들이 침을 많이 흘리는 증상 과 소아들의 복통과 설사 급성장염 만성요통 변비치료 등에 이러한 증상에 썼더니 유효한 반응을 보였다는 임상결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삽주는 전국에 지금은 많이 안보여요 많이 보이는 곳에는 보이는데 잘 안보이죠 잎이 세갈래로 삼지창처럼 갈라진 이런 잎돌 보이고 잎이 한장짜리 이한 장만 보이는 이런 잎도 보입니다 흰색의 꽃이 피는 삽주입니다 이 삽주는 씨앗 결실률도 작고 발화가 잘 안됩니다 발화가 잘안돼서 번식도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채 보면 제가 이거는 기르고 있는 겁니다 뿌리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길쭉한 모양입니다 길쭉한 모양이고 알뿌리가 동이뿌리가 그렇게 커지지 않습니다 잔뿌리만 많죠 지금 위에를 보시면 엄청나게 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 뿌리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뿌리는 크지 않고 잔뿌리만 많아서 영양가가 많지가 않습니다 다시 심어 놓고요 앞에 보여드린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삽주는 뿌리도 비대해지지 않고 볼품이 없습니다. 어쩌다 만난 것도 이렇게 캐보면 절반 이상은 뿌리가 튼실하지 않은데 여기 큰꽃 삽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 뿌리입니다. 알 뿌리고 알 뿌리에서 바로 이렇게 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재배해서 손질하기도 용이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걸 많이 재배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농가에서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큰꽃 삽주가 꽃도 튼실하고 씨앗 결실률도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씨앗이 맺히면 좀 재배해서 필요로 하는 분들께 나눔도 할 거고요 나눔 해봐야 이거 약으로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한두 뿌리씩 경험하는 차원에서 나눔 할수 있을 거예요 꽃도 상당히 크고 이뻐서 야생화 하는 분들도 상당히 좋아하는 약초 이면서 나물이면서 야생화로도 쓸수 있는 큰꽃 삽주 우리나라에는 자생하는 삽주가 있고 약으로 쓰려고 중국에서 수입된 지금 보시는 큰꽃 삽주 두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